지구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다가 예고 없이 찾아온 죽음 앞에 허둥대며 망연자실하고 뜻밖이라는 듯 한이 맺혀 떠나게 됩니다. 만약 죽음에 대해 인식하고 준비를 하는 삶을 산다면 한시적인 생명인 육신에 대한 가치보다 영원한 생명인 영의 가치에 더큰 의미를 부여하며 영의 진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삶의 질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낙작같이 갖고자 목표로 세웠던 것들이 죽을 때는 가지고 갈수 없고 놓고 갈 수밖에 없는 허망한 것임을 인식할 때 비로소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죽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때 가진 것중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고 베풀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그럼 왜 나누지를 못하는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긴 채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남을 것이라는 그릇된 관념이 박혀있기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것이 없음을 알려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뼛속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애착이 가고 집착하게 되는 분들은 장례식장이나 화장터에 가보십시오. 허망하게 떠나면서 자신이 그렇게 집착하던 것들을 한 줌도 잡지 못한 채 떠나는 모습에서 확실한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집착을 버리고 내려놓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을 하게 되면 죽음을 준비하며 인생의 목표를 재조정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 이제껏 해오던 일들을 다 팽개치고 방치하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허송세월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해오던 일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므로 똑같은 일을 하게 되더라도 보다 더큰 의미를 찾고 좀더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